청소년은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핵심은 청소년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환경을 일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장비, 제도, 프로그램 등과 함께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청소년 육성재단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청소년 기본계획의 기전을 적극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청소년과 현재의 청소년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생활환경이나 성장환경, 생활패턴, 추구하는 가치 등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눈높이, 청소년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 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스스로 주체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육성재단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제 더욱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집행도 할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청소년과 함께 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를 중심으로 학교 대표 동아리 축제나 청소년 시설별 축제를 추진했습니다만 이제는 가칭 유왕시 청소년 축제를 만들어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손 지역에 오픈할 예정인 문화의 집과 상담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적극 지원해서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의왕시 청소년 수련관이 노후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과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훌륭한 청소년 시설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청소년 육성재단은 청소년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 육성재단은 온 힘을 다해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찾아내고 만들고 실행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많은 참여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